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아니입니다. 오늘은 아니아니 요리교실 22탄으로 순두부 그라탕을 만들어 볼건데요 재료는 냉동새우, 피자치즈, 순두부, 식용유, 표고버섯, 토마토 스 스마... 디소스, 양파 반개, 다진 마늘, 베이컨이 필요합니다. 순두부를 얇게 썰어서 둥글게 썰어 줍니다 동그란 건 동그란 건 동그란 건 뭐가 있을까? 물기를 빼준다 물기를 빼는게 가장 중요하니 꼭 물기를 정도. 이 정도. 이 베링컨 3개를 꺼내서 작게 썰어줍니다 베링컨은 3개가 안해도 되고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만큼 썰어서 하면 되니까 굳이 3개를 썰지 않아도 됩니다 양를 반으로 잘라서 반쪽만 썰어서 작게 썰어주세요 양파를 즉싹 즉싹 즉싹 즉싹, 즉싹. 등을 잘라 보관을 하고, 윗부분인 갓은 작게 썰어 주세요. 회동한 새우를 12마리를 꺼내고 꼬리만 제거해주세요 6,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고 볶아 주세요. 다진 마늘을 볶아 볶아. 칠 달걀선 양파 표고버섯 베인컨은 넣고 볶아주세요. 양파 표고버섯 베인컨은 볶아 볶아볶아. 볶아 표고를 볶아 볶아 주세요. 잘 해동한 새우도 같이 볶아주세요 새우를 넣을 때 새우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잘 볶아주어야 새우, 새우도 잘 익히겠죠? 새우야 빨리빨리 익어라 맛있는 새우 혹시 여기서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 <목소리>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다섯 숟가락을 넣고 함께 섞어줍니다 골고루 잘 섞어야 토마토 소스가 잘 섞이겠죠? 골고루 섞는 거 잊지 마세요 꼭기야 물기를 뺀 순두부를 그릇에 담고 볶아둔 양념소스를 같이 물기를 뺀 순두부에 위 부어주세요 11, 피자, 치즈, 두 봉을 꺼내서 치즈를 뿌려줍니다. 치즈는 정말 미워할 수 없는 식품이라는 점. 여러분도 치즈 좋아하시나요?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치즈가 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전자레인지가 없으면 에어프라이어로 180도 정도 하고 5분 정도 돌리면 됩니다.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 우와!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치즈 좀 보세요 여러분 난리 난리 엄마랑 같이 저녁으로 먹었는데 엄마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시 여러분도 꼭 해서 드시고요 아 그리고 끝으로 제가 쓴 도마는 제가 구독자 천명일 때유치인 문스토라님께서 만들어주신 도마요 예 보시면 아니아니 천명 축하해라고 적혀있죠? 문스토랑님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은 아니아니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